예. 예. 안녕하십니까. 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이런 세 번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심동구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님 예. 큰일 났습니다. 예. <웃음> 지금, 우리 청와대가 북한한테 뒤통수 맞고, 김정은이가 뭐 남쪽 보고 빵구도 끼지 말라고그랬더라고요 그럼 뭐 저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싸대기 맞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 정권이요. 예. 굉장히 지금 곤란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예. 청 그제 그제죠. 토요일 날 음. 어, 오후에 네. 북한이 그 동창리 그 미사일 시험장 예. 이게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예. 뭐 국, 북한의 국방과학원인가요? 우리로 예. 치면 ADD 그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 같은데 음. 그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날 아침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회모예요. 그한 네. 30분 통화를 했는데, 단일 이슈, 북한 문제만 가지고 통화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날 오후에 쏴버린 거예요. 아, 저쏜게 음. 아니고 중단 시험을 했는데, 음. 그게, 음. 그, 동창기가 그,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의 그, 저, 메카 같은 데거든요. 네. 거기서 모든 그, 저, 시험, 엔진 시험하고, 그다음 실제 인공위성을 가정한대륙간단도 미사일, 시험, 처음부터 발사를 거기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예. 뭐 여러 차례 얘기해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풍계리 예.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예.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도 폐쇄하고 예. 영변 핵 단지까지 폐기하기로 북한이 약속했다 예예. 이거를 아주 공공 공까지 큰소리치면서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소위 삼중시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북한의 그핵 미사일 삼중시 그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동창리 풍계리 왜냐면 그, 영변에서, 어, 미스, 핵, 그, 폭탄을 개발해가지고, 예. 그 실어나르는, 실, 어 실험은 또, 저, 저, 풍계리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거기 실어나르는 미사일을 또, 동창리에서 개발해가지고, 예. 거기서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세계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폐쇄, 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완전 재가동 폐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거짓말이 완전히 이게, 완전히,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저, 북한 비핵화 어, 평화쇼를, 예. 뭐, 실제로는 작년부터 뭐, 그 2년 가까이 했는데, 예. 완전히 지금, 그, 물고이 됐습니다. 사실. 예. 완전히 그냥, 그,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말짱 도루묵이라고. 예. 말짱 도루묵. 예. 그래서 그...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저,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예. 뭐, 아주 지지율이 거의 한 50%는 오잖아요. <웃음> 50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잘한 분야가 외교예요. 예. 북한 문제 포함해서. 예. 그렇게 노는 거예요. 20% 이상이 그걸 제일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음. 그 이여론조사도참 웃기는 게, 제일 실패한 대표적인 게, 경제는 뭐, 물론 경제정책도 엉망이지만은, 예예. 이 북한 저, 저 대북정책이 완전히 이제 수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예? 큰 소리 치고 했는데, 뭐 평화가 다온 것이냐, 전쟁은 없다, 북한 핵폐기하기로 했다, 뭐 했는데, 전부 거짓말을, 그런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북한이 적대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난리 부르겠다는 이야기죠 예. 북한이 예? 음. 그러면서 이제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예. 거기에 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간섭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또 그 김정은이를 약간 그따뜻거 네. 했단 말이에요. 아, 김정은이 이게, 이게 이게 굉장히 네. 복잡하게 되는데 미 대선이 있고 근데 미 대선이 1 1월 달인데 트럼프 천 앞서도 재선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당선은 되겠죠. 그데그 경... 예. 김정은이가 뭐 icbm 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다시 한다든가 하면 완전히 트럼프 물미기는 거거든요. 예, 예, 예. 대선에 그냥 치명적인 그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데 예, 예. 이거 굉장히 경계하는 그저 트윗을 음.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만일에 ICBM을 쏜다든가, 예. 그 다음에 그 핵실험을 다시 한다든가 하면은, 예. 이걸 완전히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 국민들한테 우석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음. 안 넘어간다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 그러니까 그 로켓맨 김정은의 군사력 쓸수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경고한 날, <웃음> 이날, 이 같은 날이 중동 쪽에서 테러리스트 집단 그~ 수괴를 하나를 어, 암살을 하는데 예, 예, 예. 닌자 미사일을 쓰다가 미사일에서 칼날이 나와요 그거 나와가지고 조수석에 있는 놈만 지붕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사진에도 났더라고요 아, 예, 그날 어. 맞아 요 (12월 3일인데요) 그, 그, 그~ 그날 이제 트럼프가 로켓맨이라는 말을 예. 김정일에 대해서 새로 다시 썼,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북한에서 뭐~ 외무성 부, 저~ 부상인가요 그~ 최선이? 예. 그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다음 날, 그 늑살이 뭐 망령이 다시 뭐 시작된 거라든가, 예. 뭐 박정천, 그 북한군 총참모장, 예. 그 북한군 사실은 이, 서의 이, 인데요 예. 어? 신속한 상황행동을 우리도 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력 이야기가 놓은 거예요. 예. 어, 북한은 그냥 무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북한이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 대응을 한 거예요. 예. 음. 근데 그날, 저, 저, 닌자 미사일, 저, 어? 로 가지고 뭐그 알카이다 잔당? 뭐 테러리스트야 뭐 테러리스트 네. 그 잔당 중에 한 놈을 차 타고 하는데그 네. 운운 운중, 운중, 석은 <웃음> 놔두고 조수석만 딱 그냥 뚫고 들어가 가지고 네. 조수석에 네. 있는 놈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연 말에 저 스스로 북한 김정은이가 네. 지가 시한을 정해버렸단 말이야. 네. 네. 어 네. 미국이 새로운 걸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자기들 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둥 예. 이게 근데 지 스스로 지금 그그저저 저, 자기가 치는 도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아, 저거 저거는 조사님, 조사님. 저 차도 또... 저런 식으로 저김정은이도 예. 저런 식으로 어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야 그러니까 쟤는 로켓에 맞아 죽으시니까 로켓맨 된 거예요. 김정은이 로켓맨 <웃음> 되는 거지. 뭐 <웃음> 저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그게 뭐. 그게 저게 저어뭡니까 공대지 그 미사일 있잖아요. 예. 탱크 잡는 예. 그 미사일에다가 저 칼이 6 개가 음. 있는 게쭉 날아가 가지고 그 목표지 목표 어, 물에 가까이 가서 칼이 분리돼 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치는 모양이에요금 예, 그냥 그러니까 예. 저 드론에서 그거 쏴가지고.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주변에 일체 예. 그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주면서 그딱 표적된 그. 그, 저, 예를 들면, 김정은맞추기는 거죠, 저는. 그죠. 그, 이 달려, 차가 달려가면, 달려가는 그 위에서 미사일 날아와가지고. 예, 칼로 예, 썰어가 예. 죽이는데요. 근데 야, 저게 저... 한 5년 전에도 저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요 예, 알카이다, 뭐, 예. 그, 저, 어, 두목도 죽, 저런 식으로 죽이고, 뭐, 예멘에 예. 뭐 또, 그, 또, 트리이스도 죽이고. <웃음> 예. 진짜 무슨 세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입조심하셔야 될 분이 한분 계세요. 저기, 문정인 대통령 특보 미군 철수 땐 중국이 해구산 제공하면 어떻겠나. 하, <웃음> 이분들. 아, 맹세이 이분들은... 아, 문재인 이 사람이 네. 어, 문재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잖아요. 예, 예. 직함을 가지 고 있다니까? 네. 예. 그럼 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사인이 아니야. 사인은 이런 얘기 할수 있을지 모르는데 예. 공인이에요, 음. 이 사람은. 음. 네? 월급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직함을 가지 고 있다니까? 예, 예. 그 외국에서는 이 사람 발는대는 굉장히 비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중국 누구한테얘기하냐면 중국 그뭐 세미나에서 예. 국립 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웃기는 사람이에요. 예. 이, 이 사람의 그 이거 본심이 여러 차례 이 비슷한 이야기 가 많이 나왔는데 예. 이거는 완전히 이제 북한 비핵화가 실패하고 미군이 출수하면은 예. 중국이 핵 우산을 미, 미군 대신에 제공해줄 수. 있, 이,느냐? 이야기를 한, 거야. 완전 도란놈이죠, 도란놈이야. 어? <웃음> 북한의 그, 뭐, 너, 그, 저, 저, 저, 트럼프 대통령 보고, 뭐, 최선임외무성 부상이 넉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 사람 완전 넉다리가. <웃음> 아니, 옛날에 유시민, <웃음>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요직에 있으면 내려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 보고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기. 정말 음, 저, 저 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여러 가지 실현을 많이 하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곤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런 사람은 왜 그대로 그, 저, 자르지 않고 네. 계속 그직위를 부여한 상태에서 계속 그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 되고. 문정인 교수 이 사람은 저 자기 아들은 미국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기 아들은 미국에 가 있으면서 중국에 핵우산 제공하면 음. 어떻게 했나. 정신이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는. 그니 그러니까 지금 저 네. 문재인 정부가 네. 어, 지금 외교안보라인이 사실 그대로 있잖아요. 송영국 네. 국방장관 바뀐 거외에는 예. 정경도로. 예. 지금 정의원 국가안보실장 그대로 있죠. 예. 서운 국정원장 그대로 있잖아요. 예. 외교부 장관도 저 강경아. 예. 근데 이 핵심은 정의원 국가안보실장인데, 예. 또, 또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뭐또한번 바뀌었는데, 예. 더골때는 놈이 앉아있는데, 이 문제는 저그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그 정영국가안보실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괜히 그냥 거짓말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요 네.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어4일7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네. 또6일2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도 하고 그 뒤에 사, 정상회담이 각각 세 분씩이나 열렸잖아요 네. 하면서 무수하게 그냥, 뭐 그냥 평화파리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연말에 다 다가왔는데 네.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박 그짓말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 작년에 평양 가서 정상회담 하고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뭐뭐 지난 11월 23일날 그 김정은이가 직접 저 창린도 그 대청도 동방이죠 백령도 예, 예, 동남방인데 예, 예, 예. 그 섬에 직접 가가지고 표적까지 지시해가지고 해안부 사격을 했잖아요. 예, 예. 그 우리 국방부도 정식 발표했어요. 이건 9.19 예, 예.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예, 예. 그 군사 합의도 다 위반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계속 탄도미사일이고, 유엔 안보리 위반이거든요. 예. 13번을 쐈잖아요. 예. 1 3번 그러니까 저 최근에는 11월 28일에 1 3번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게 예. 사실은 대구경 방사포라 하지만 은탄도미사일로 예.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예. 계속 도발을 하고, 군사 합의 위반하고, 그 다음에 문제인대통령 그렇게 공언한 동창리 풍계리 영변, 소위. 예. 삼종 세트가 예예. 재가동 퇴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말이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 만일 하면 이거 저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어? 그다음에 사실상 모든 것을 뭐 이룰 수도 것이다. <웃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이 완전히 지금 그 사실은 그 원점으로 지금 그 지금 저 돌아간 거예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 비핵화 사기쇼 한 거, 음. 이게 완전히 정나라에 거짓말로 다드러났버렸대요그러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예. 책임지려면 일단 그, 그 잘못 보자 국가안보실장부터 국정원장 다 잘라야죠. 아니, 안 자르고 저러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나는 붙는지 나는 이해를 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거 아닙니까? 이제, 아, 자기가 봐도 자기 조만간에 자... 대통령 측에서 잘릴 것 같으니까, 는 야, 잘리기 전에, 이바꾸면 피곤하니까, 는 야, 어차피 잘릴 건데, 그 생각하고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이에미 네. 미국. 네. 트럼프 네. 대통령도 네. 지금 이, 이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미 열린다. 이래가지 현재까지 네. 발언는것보면 뭐, 군사력 사용할 수 있다. 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이한테 지칭해가지고 트위터에. 네. 네. 네. 등등 이게 쭉 아. 흐름을 보면요. 네. 미국 국민들한테 내일 내년 대선도 있는데, 핑계를 뭐 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에이. 아 나는 저저 저 당사국인 북한 핵 미사일의 제일 피해 당사국인 저 대한민국 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을 나 믿고 어그 사람이 제일 잘알 텐데 우리보다 어 동맹이고 말이야 어, 믿고 했는데 이래 됐다. 그럼 그러니까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그 나는 저 책임 있다. 할수 있잖아요. 그죠. 어, 나는 그 사람, 동료, 무리 당연히 믿는 거 아니야, 실력한 게. 예. 근데 그렇게 나한테 와서, 어, 본인도 이야기하고, 정상회담을, 남, 한미 정상회담을 뭐, 이렇게 해보인가 했잖아요. 예. 어, 매번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더라. 예. 그리고, 특히 1년 내에, 작년에 그, 저, 4.27 판문전 남북 정상회담 하고, 예. 1년 내에 확실히 북한이 핵, 폐기를 하기로 약속했다, 김정희가 예. 어, 내한테까지 와고 또, 밑에 저안 보실 생각하지 예. 국경안역 같이 내한테 보내 가지고 저배하고 나서 보고를 내한테 하, 해줘 하더라 예. 그래 나 당연히 믿, 믿,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음.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나를 쏘겠다 음. 음. 문재인 대통령과 그참모들이 예. 나를 쏘겠다 예. 그래서 나 이거 그냥 못갈수 없다 예. 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한테 속았다 이러면서 남쪽 보고 방구도 끼지 마라고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래, 알겠습니까? 이미. 김정은이 예. 문재인 저, 대통령과 그저 정, 정권에 대해서 예. 완전히 지금 그 상종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게 공포를 해버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데 예.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겠다. 예. 문재인 정부. 이렇게 놀수 있는 거죠. 아, 조만간에 그, 그러면 그 김정은은 이 지가 속았으니까 뭐 암살템을 보내든지 뭐또 그런 공작을 할까 아닙니까? 밑에 들이 그러니까 는 지금 청와대가 위험하면서 국정원도 사라졌지. 기무사 없애버렸지. 아, 그러니까 이게 대북정책부터요. 외교가 완전히 왕따에다가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속이고 속이고 완전히 평화. 어? 위장 평화쇼에다가 국민들 갖다가 음. 해녹시키가지고, 예. 지금, 저, 연말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 거짓말 한게다 털통이 나버렸는데 예, 예. 미국까지 다 알아버렸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뭐 예. 또, 뭐 또, 김정은이 김정은이 대로, 예. 좀 기대를 했는데, 조금 신용하면은, 뭐, 기, 경제 제재도 풀고 말이죠. 예. 뭐, 그, 저 개성공단도 다시 열고, 예. 어, 건강상관광 재개할 거로 예. 생각했는데, 전혀, 못하잖아요. 예. 그 김정은이가 지금 죽을 맛인데 남쪽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란 문재인 믿, 믿었다가는 이거 완전히 이제 큰일났거든. 예. 그러니까 원성이 전부 문재인한테 오는 거예요. 북한도 문재인 정권을 원망하고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문재인 정부를 원망하고 말이에요. 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음. 그게 외 우야 외 우? 음. 근데 내 한이 있잖아요. 예. 안쪽 문제가 예. 경제는 경제들 엉망진창이죠. 예. 전부 공짜 돈으로 가지고 국민들 포퓰리즘으로 말이죠. 음. 어,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청년들 취직도 안 되죠. 어, 음. 경제는 엉망이죠. 자영업 잘안 되죠. 예. 여기다가 지금 저 부정선거 예. 이런 공작이 지금 거의 백일안에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는 뭐 비서관들 뭐한 명씩 두 명씩 지금 계속 소환되고 있고. 어 경찰도, 검찰이 경찰 보고 나오라니까, 뭐, 소환에 불응하니까, 뭐, 연령을 강제 체포, 어, 체포하겠다고. 아니, 그...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나라. 예. 아니, 아니, 국가의 그공권력이 말이야. 대표하는 저 사법, 저, 저 수사기관이 경찰하고 그, 음. 검찰이 서로로 말이죠. 노골적으로 서로 지금, 지금 척을 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세계에. 예? 그게 그러니까 그,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그 청와대는 말이죠. 예. 또 정부 여당. 그 경찰 편을 들고 있고 말이야. 그, 그, 그 경찰은 말이야, 청와대에서사조한 대로 가서 그 야당 그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말이죠. 뒤조사 예, 예. 해가지고 그, 사찰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어? 막. 출마 선언하는 날 말이야 압수수색을 하고 말이죠. 예. 그렇 떨어뜨리고 말이야. 예.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 예? 깡패 이 조폭들이 하는 짓을 예? 세계 10위권의 예. 경제대국, 어? 선진국 대한민국 정부가 예. 그런 일을 불리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어.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음. 이거,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네. 지금 저 어느 사설에도 그렇게 나왔대. 10배 이상이라는 거야. 문재인 10... 대통령 탄핵 사유가. 10배 이상이 10배 이상. 네. <웃음> 하나만 더 타야 되겠 아, 트럼프 지금 미국에서 탄핵해가지고 미 항원에서 네. 탄핵 보고서 뭐 작성하라고 저 펠로시, 항원 의장이 지시를 하,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트럼프 한 이거는 난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뭐, 모르죠? 그게 그 외국하고 뭐 어떻게 러시아하고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탄핵거리가 아닌데 뭐 탄, 우리로 치면 뭐. 그거 탄핵거리도 아니에요. 예? 그 미국 기준으로 탄핵을 하면요,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은요, 진짜 탄핵 됐사의 대통령이라니까요. 그 지금 어차피 뭐 책임진다는 미국이 한국 보고 책임지라는 거는. 아 이게 뭐 조만간에 뭐 이제 정권 교체가 될것 같아요 내가 제가 봐서 아마 그 문재인 네. 어, 대통령이 잠이 안올 겁니다 지금 네. 잠이 안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그저 그제 그 토요일날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 떠자마자 전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이 자다가 계속 생각했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했단 말이 한국 대통령 네. 북한 문제만 가지고 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얘예요 네. 그니까, 러 그, 내, 최부 통화 내용은 전혀 보도된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에 지금, 동창리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음. 공식 입장이 없어요. 예의 주시하고 있다. 뭐 동양을 주시하고 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NSC 회의도 안 하고 말이에요. 상당히 예의가 없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멘붕에 빠졌다니까, 청와대가. 그 그냥... 도대체, 이거, 뭐,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회담이 없는 거예요. 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예. 워낙 많이 해놨는데다가, 큰 소리 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를 기억을 못하니까 못... 기억을 못하니까 는 거짓말 했는데 앞전에 자기들이 한 말을 또 부정하고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 가지고 말만 하면 그게 조금 있으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 얘들은 지금 어 상당히 예의주시하는데 예의가 바른 것 같습니다. <웃음> 이제 그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이 요 지난 100년 동안 다른 나라가 정권을 열3차례인가갈아엎었더라고요 뭐 네. 네.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뭐책 한번 읽어보죠. <웃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청와대 분들 <웃음>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 같은데요. <웃음> 그게 그,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네. 선진국 대부분 나라가요. 거짓말 하면 음. 용납이 안 돼요. 이정치지도자가 거짓말 한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저, 저, 누구죠? 그, 저, 저, 닉슨 대통령 탄핵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거짓말 덜통나가지고 하야를 했는데, 간단한 거예요. 거짓말에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야당 당사에다가, 이런 네. 거 지금 자유한국당 당사에다가, 그 도청장치를 좀 설치했던 거예요그 네. 아예 다 그랬다가, 그게 나 거짓말 덜통났구나. 네. 그러다나 탄핵, 탄핵 소초를, 의회에서 막 심의를 하는데, 네. 자기가 그냥 스스로, 물론 한 거거든. 아, 닉슨. 닉슨. 아, 닉슨. 거기 치면요, 지금, 저, 문재인 네. 정권에서, 그, 이거, 저, 거짓말 하고 말이죠. 이거, 저, 선거 공작하고 말이죠. 네. 이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드루킹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이것도 민주주의 파괴. 드루킹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저, 울산시장, 이, 저 네. 뭐, 선거 개입한 거, 이것도. 울산시장 뿐만 아니고, 여러 어, 군사, 사람... 그, 때, 그, 사찰을 했더군요. 보니까, 뭐, 저 양산, 뭐, 기, 김해 양산, 뭐, 창원, 뭐, 그, 뭐 전국적으로 안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드루코, 예. 드루킹이, 그. 그, 지금, 그, 유론 조작해가지고, 예. 어? 예. 댓글 막 예. 조작해가지고, 예. 당선됐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죠, 예, 예. 그, 실제 그, 저 드루킹이 그, 대선 여론 조작 그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재판 중이고, 지금 뭐, 근데 지금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고 하니까 이건 가짜 대통령이 니야 그리고 가짜 그게 실제 식물로만 사람은 김경수 지금 경남도지사 예, 예. 구속됐다가 지금 풀리나가지고 지금 그 사람도 재판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도 뭐, 예. 뭐 소환되니 많이 피의자라 피의자. 피의자인데 그 범죄자들이 지금 아니 범죄자들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증거는요. 예. 제가 보면 완전히 그저 거짓말쟁이다가 예. 범죄 집단이야. 예. 범죄 집단 <웃음> 범죄 집단이 증거를 잡고 있다고 봐도 간이 아닌. 이 정도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치기 소년의 결말이 최고가어찌게 되는 줄 아십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사람들 오니까 늑대 없고, 또 늑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늑대 없고, 세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 나타나가지고, 늑대, 늑대한테 잡혀먹어다 그렇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문제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이거 해. 지금, 왜냐면 이게 국가를 위해서요, 네. 이 거짓, 그제에 기초한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정권은요 예. 국가적 불행이고 국가의 장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정권이 계속하는 한은요 나라 망합니다 예. 빨리 지금 저 예. 1단계는 문재인 정권 내에서 안보라인부터 빨리 그교체를 해서 정책을 예. 전부 다 새로 저, 저, 저, 저 예. 세신을 해야 되고요 그걸 못하면 정권 자체가 저 바꿔야 죠요 예. 뭐 사람 교체할 거 있겠습니까? 대통령 교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웃음> 국민 모두가 행복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